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나나치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무예전으로 장쿠션에서 출발해서 단장 단장으로 오는 패턴입니다. 자, 항상 20 포인트 장쿠션 두 번째 포인트로 오게 하는 패턴입니다. 자, 이 방법을 알면 앞돌리기, 비껴치기, 그다음에 뱅크샷까지 가능하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 하시는 내용은 뱅크샷이나 비껴치기, 앞돌리기의 기준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항상 20포인트 장쿠션 두번째 포인트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음, 장쿠션에서 출발할 때 숫자의 절반인 단쿠션 쪽으로 보내주시면 20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당점은 상단 아니면 중상단, 그 정도 주셔도 되고요. 무회전입니다. 스피드는 1.5레일이나 2레일 정도 아주 적합한 스피드입니다. 자, 1에서 치면 5를 치면 되고요. 2에서 치면 여기 첫 번째 포인트 1을 치면 되겠죠. 자, 대신에 자 테이블이 무난한 테이블 조금 길게 나오는 테이블들 있죠 회전을 많이 먹는 그런 테이블에서는 만약에 2에 치면 1을 쳐야 되는데 1보다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1.1 정도 그렇게 치시면 다 20포인트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프렘 포인트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레일 포인트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까지나 근접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 시타를 해볼게요. 자 1, 2, 3, 4에서 출발해볼게요. 4, 4에서 출발을 하면 2를 치면 되겠죠. 자 저희 당구장 테이블은 2를 치면 조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2.1을 치셔야 돼요. 자 시타를 볼게요. 자 2.1을 보시고 상단 우회전 미들 팔로로 치시면 되고요. 스피드는 1.5에서 2레일 정도 스피드. 자, 이런 식으로 뱅크샷 득점이 가능합니다. 2, 4에서 출발하면 2, 5에서 출발하면 2.5. 6에서 출발하면 3. 7에서 출발하면 3.5. 8에서 출발하면 4가 되겠죠. 자, 거기를 무회준을 주고 치시면 다두 번째 포인트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8에서 출발입니다. 8의 절반, 4죠. 코너 점을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 당점, 스트로크, 스피드 똑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스트로는 그렇게 세게 안 나가시면 되고요 너무 부드럽게 안 치시면 됩니다 적당한 어, 그런 타법으로 치시면 됩니다 어느 타법이나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비켜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비켜치기입니다 비켜치기 출발 포인트를 확인해 볼게요 대략 8 출발이네요 그럼 4를 치면 되겠죠 자, 두께는 8분의 1.5 두께 정도 나오네요. 자, 무회전 당점을 주시고, 8분의 1.5 두께. 스피드, 스트로크, 다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요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어느 각도에서나 다 똑같죠. 대신에 1족구가 어,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조금 틀립니다. 붙어 있을 때는 쿠션에 견접했기 때문에 당점을 조금씩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이번에는 앞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돌려치기 배치입니다. 자 출발 라인 잡아볼게요. 대충 4에 2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쿠션 두 번째 포인트를 원 쿠션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봤더니 8분의 한 2.5 두께 정도 나오네요. 자, 8분의 2.5 두께. 상단 무회전. 투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 프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우 자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포인트로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1족구가두 번째 포인트 말고 다른 포인트 있을 때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뱅크샷을 치는데 두 번째 포인트 아니고 첫 번째 포인트로 옮겨져 있네요. 그러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출발하는 것도 이쪽으로 큰 각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 포인트 차이는 저기에 반 포인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4에서 치면 인데 4에서 출발을 하면 2를 보내야 되죠. 그러면 20에 떨어집니다. 4에서 25를 보내면 여기 10 포인트 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상단부 예전에 주시고 25 포인트를 향해서 투레르 스피드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뱅크샷 한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도 가능하죠 길게 한 포인트는 이쪽으로 20포인트가 아닌 15포인트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긴 구간으로 갈 때는 어, 보정값이 있기는 합니다 보정값은 어, 한칸길 때마다 플러스 1을 더 잡아 주시면됩니다 그러면 15포인트가 아닌 16포인트를 차야 되겠죠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앞돌리기, 비껴치기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회전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이번엔 팁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 무회전각에 만약에 5에서 출발하면 5에서 2.5를 치는 거죠. 2.5 반이니까 2.5를 치시면 무회전을 치시면 20이 떨어집니다. 자 팁을 한 팁씩 증가를 하면 한 팁당 0.5 포인트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25 포인트인데, 원 팁을 주면 20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죠. 자, 2 팁을 주면 15. 3 팁을 주면 10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길을 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5 출발이니까, 자, 2 팁을 시탈해 볼게요. 아, 당점은 1시가 원 팁이고, 2시가 2 팁. 3 시가 3팁이 됩니다. 자 5에 15를 보는지 보고요. 자 2팁이니까 2 분은 빼는 거죠. 0.5, 0.1을 빼는 겁니다. 총. 그러면 15 포인트를 향해서 2 시상 점을 주시고 자, 절대 세게 치면 안 되겠죠. 회전을 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부드럽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굴려주시면 됩니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팁을 증가했을 때 그리고 무회전을 칠때스트크법이 조금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강하게 치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너무 굴리지만 않으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회전을 줬을 때 회전을 태우시면 안 됩니다. 팍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부드럽게 팔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0 포인트로 오는 기준을 잡으시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또 많은 발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시타 장면을 몇개 보시면서 또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면으로 가시죠.